안녕하세요. 요즘 갈수록 펜싱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펜싱에 대한 컨텐츠가 없어서 제가 직접 영상을 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펜싱 알아야 더 재밌다. 오늘의 주제는 펜싱 장비 규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펜싱은 세부 종목이 3개가 있고, 플러레페 사브로 나눠져 있어요. 첫번째 플러레부터 알아보시게요. 플러레는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득점 부위고 마스크 그리고 메탈 자켓을 입고 바디와이어를 연결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심판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기에서 피스트 양쪽으로 각 케이블이 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선수는 이 피스트 양쪽에서 릴에 손과 허리에 나와있는 바디 와이어를 하나는 칼에 하나는 릴에 연결을 해주고 심판기 전원이 들어오면 심판기를 통해 시합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 심판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측이, 좌측이 빨간불 우측이 녹색불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하얀 부분 이 나머지 하얀 부분은 어, 좌우측 선수 동일하게 무색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색등이 들어오는 원리는 메탈 자켓 메탈 자켓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칼끝 요 칼끝 스프링 포인트에 전류가 심판기까지 정달이 되면 색등이 들어오게 되고 메탈 자켓이 아닌 팔, 다리, 머리 부분을 찔렀을 경우 전류가 없기 때문에 심판기에는 무색등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선수들은 음, 시합 도중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뭐 팔이나 엉덩이에도 이제 합선이 돼 가지고 색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도복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비 규칙 중에 칼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1,2,3,4,5번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플러레 칼의 전체 무게는 500g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그림 없이 그냥 들어서도 아실 거니까 자, 플러레 칼의 길이는 1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자, 110cm인데 가드에서부터 칼끝까지 90cm가 넘을 수 없고 가드에서 손잡이 부분이 최대 20cm를 넘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대 110cm를 넘을 수 없다는 말이 되고요 플러레란무 칼의 몸체에 휘어지는 1cm를 초과할 수 없다 가드 밖에서부터 칼끝까지 음, 바닥에다가 놔뒀을 때칼 휘어짐 바닥에서 칼 높이가 1cm 이상 올라가면 안되는거죠. 그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거예요 플러레 가드는 최소 9.5cm 최대 12cm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가드고 펜싱 칼이 손잡이에 연결되는 이 구멍이 꽃기우라 그러는데요. 꽃기우 저도 알아보면서 처음 들은 건데 이꽃기우에 홈이 이렇게 있어요. 이 홈은 음 전류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칼에도 전선이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그 전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홈이 파져있는 겁니다. 이 명칭을 꽃기우라 그러고 플러레 칼의 유연성은 칼끝 200g의 무게를 가했을 때 최소 5.5cm 최대 9.5cm를 초과할 수 없다. 칼을 공중에 띄어놨을때 칼끝에 200g의 무게를 가했을 때 기존의 무게를 가하지 않았던 높이에서 밑으로 이격되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5.5에서 9.5cm가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에빼에요. 자, 에빼 같은 경우는 모든 부위가 파란색이죠. 전신이 다 득점 부위라는 거예요. 음, 마스크나 도복 같은 경우는 플라레아 같이 이 메탈 소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네요. 음, 에빼도 똑같이 팔에 바디, 바디 와이어가 연결되고 허리에 있는 바디와이어가 리라고 연결이 돼서 심판기를 통해 어, 득점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펙칼의 전체 무게는 770g을 초과할 수 없다. 에펙칼도 플로리아 마찬가지로 110cm를 초과할 수 없어요. 똑같이 가드에서 칼 끝까지 90cm 가드에서 손잡이 끝까지 20cm가 초과될 수 없습니다. 람무의 휘어짐은 1cm를 초과할 수 없다 플로리하고 마찬가지로 가드에서부터 칼끝 포인트까지 바닥에 댔을 때 바닥에서 칼의 사이 이격되는 높이가 1cm가 넘으면 안됩니다 에배 가드는 13.5c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림 보시면 은 아시겠죠? 에페 같은 경우는 이 꽃기구가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홈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얘네들을 돌리면은 오른손잡이용으로 쓸수 있고 왼손잡이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요 하나 사면은 왼손 오른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에페칼의 유연성은 칼끝 200g의 무게를 가했을 때 최소 4.5cm 최대 7cm를 초과할 수 없다 플러리하고 마찬가지로 공중에 뛰었을 때 무게를 가하지 않았을 때랑 무게를 가했을 때 이격거리가 4.5에서 7cm가 넘어가면 안된다. 라고 하네요. 다음은 사브르 사브르 같은 경우는 상반신 머리까지 머리부터 팔끝까지 상반신이 특정 포인트고 사브르 같은 경우는 포인트 스프링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터치만 메탈 소재에 있는 부분 터치만 하면 은 색불이 들어와요. 무색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브르 칼의 무게는 500g 사브르 칼의 길이는 105cm를 초과할 수 없다. 플러레하고 에페보다 5cm가 짧네요. 자 가드에서 칼끝까지는 88cm가 넘을 수 없고 그리고 가드에서 선잡이까지 17cm가 넘으면 안된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사면은 이 기준이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장비를 사면은 절대 이 기준이 넘지 않게 와요 람무의 휘어짐은 4cm를 초과할 수 없다 사브르는 플러레하고 에페하고 다르게 위아래로 칼이 휘는게 아니라 좌우로 휘는 칼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같이, 사브루 칼은 옆으로 눕혀서 측정을 하네요. 사브루 가드는 최대 가로 14cm, 세로 15cm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림하고,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사브루 같은 경우는 꽃귀 위에 홈이 따로 없죠. 에페하고 플라레 같이 홈이 따로 없어요. 사브르는 스프링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전선을 연결하지 않습니다